<웃음> 선생님 왜? 응? 네. 급상자 같은 거 먹었어요? 미밀터리 어? 케이스 그래픽 카드 어? <웃음> <웃음> <시련한> <웃음> 그고렉어어나 이렇게... 어... 갑자기 너무 무서워질러는데 게임이 너까지 들어와 보기 잘했다 어 얘네 도어락도 안 해갔네 미치는 거 아니야? 안에 뭐 들어 있나요? 상자 안에? 근데 상자가 방 안에 들어 있던 거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약간 근데 애들이 숨겨놨다기 보다는 피드드라? 아그함미한 그 거야? 네 와 미쳤네 한 가방 안에 상자랑 그래픽 카드랑 딥홍 두개다 집을 빠진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가서 정리 한번 해놓고 보는 너무, 너무, 너무 대박났어 지금 영상 찍을 수있어 그거? 영상은 안돼 저 프린트 도망갑시다 나 너무 무서워 <웃음> 진짜 탈곱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이거로 탈곱은 빤스라도 있지만 가 왔던 방향으로 가줄라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지평, 말고 언팔 끼고 와야 돼이 건물 쪽 여가 쪽 가시시 오 이거 그냥 끔 배낭이다 하고 열었는데 탁와 <웃음> 이거 대박이지 상자 키스 얘네가 설치한 거 같은데 해야돼 어? 이제 <웃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150, 150. 어, 방인 올라온다. 대리님, 타우스 타운 나이스. 이제 나요 네. 맛있게 남겨야겠다. 아. 배터리 챙겨야 돼. 오 칼. 마음이 <웃음> 어오해야 돼. 우좋아 컴퓨터 펜와 글카 미쳤네. 와. 어, 뭐야? 다 나왔네, 컴퓨터 부품이 그냥. 응. 이류 응, 별로 나왔어. 와, 대박, 대박 나는데, 아이템? 광어니까 <웃음> 확실히 세다. 선글라스나 이런 느낌은 좀 들어가 겠죠 음.. 기능 고장일걸요 일단 치료부터 합시다 얘이 예, 족같은.. 아, 그때 이대, 로 야무지게 닦았대 이대, 여만안 부러졌었어. 나대 이대, 이대, 이나 이대, 이대, 이대, 이대, 이한명대 이대, 이대, 이대, 이대, 이고 남편이 있어 심포로 에이 브로우 로 에이 로 에이 브로에헤이프로 기차 699 i k m x 2 Efendimiz p l i n g 자가파 네 2백0 2백앞 넘으로 넘어간 거예요? 검은 아. 네, 옷이에요? 내가 아, 메가분, 본, 어... 내가 본에는 빨간 옷인데. 기절 했지 네, 기절, 기절, 기절할게. 이백, 2백팔 아, 야. 머리만 보어 아, 나. 아, 해 아, 해 아, 해 하고 클릭하면은 돼요 댄스 돌다 돌아 이돈도 겁나 웃기네 이 심지어 타이밍 맞게 돌고 싶어가지고 서로 미치지도님층 올라와 보세요 어디 올어님층 올라와 보세요